이게는 식장산, 식장산이고, 요 식장루. 이게 새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밤에는 불을 켜고, 어, 네온. 그래서, 아, 이뻐요. 응? 어? 그러고, 여기 지금, 저, 탑 보이죠? 철탑. 이게 여기 방송탑. 여기도 밤에 불을 켜요. 아, 어, 어떻게 보면 식장산, 아니, 대전에. 대전에 명물 있지, 명물? 어? 명물이 됐어요. 천일이 음. 구절사 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식장산 문화공원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놨어요. 뭐 잘한 거죠, 뭐, 그죠?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보셨죠? 음, 이렇게. 개무당들하고 막 싸워 맨날 미친 미친. 이게 일이야. 음. 무슨 무슨 무슨 무사라고 싸웠 때는 하더라 인천 백마장군 백마장군 대전. 자 여기는 식장산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네. 대충 땅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어,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엄청 높다 여기 식장산저 입구서부터 이렇게 이리 올라와요 올라서 와 여러분들 조 전에 보여준 제가 저 전망대 선율이 아, 보여줬고 여기 중턱 이그 정도의 차를 대고 가면 됩니다. 여기, 여기다, 여기 철탑, 응? 어? 철탑, 여기다 차를 대셔요, 어, 그래서 차가 여기까지 끌고 오면 돼요. 채널차, 요거, 세놨어요 이렇게. 이리 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대고. 저 대고, 이제 이리로 가는데, 서름 전망대, 저기 누구 하나, 낑낑낑낑 하고, 열심히, 으쌰시쌰 올라가요, 예? 여기에 식정산, 구절사, 아,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법조사, 말사, 하고, 써있어요. 여로 가요, 열로 그러면, 근린공원 세천 2.4km. 올라온 2.4km. 문화공원 2.1km. 그러니까 합이 지금, 4.5km.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이로 들어갑니다. 여기 바발게해서 이거 쳐놨죠? 이런데 내려가면 돼요. 실실 가보자고요. 천일이랑 같이 온2쁜 2번 서울중생입니다. 네, 네. 네. 아주 파이팅입니다. 자, 실실 가요. 근 보내 좀, 크, 크, 그 애기가 큰거 메고 가는 것 같네. <웃음> 야, 애기가 큰거 메고 가는 것 같다, 야. 이렇게, 좀, 통통하니까, 어려 너무 말랐으면. 보니까 몸무게 나보다 허하게 나가는 것 같아. <웃음> 응? 몸무게는. 자, 화이팅! <웃음> 화이팅! 응. 여기 앞에, 여기, 보내, 바로 내려가면 화장실 저 위에도 있고, 여기. 여기도 있어요. 여기 화장실 잘 해놨어요. 어. 할머니, 어이, 오셔? 응? 어? 어이, 오셔요. 아이고, 그냥. 어이, 노래, 노래 나오던, 노래 나오던 어디 갔어? 아, 노래, 나오던 거 어디 갔어? 아, 노래 나오던 거 어디 갔어? 아이고. 할아버지, 어디, 할아, 버지 무슨, 무서... 아니, 어느, 동, 어느 동네에서 오셨디야 참. <웃음> 대박이네. <웃음> <웃음> 지금, 정, 말서잔치 하는 거야, 지금? 어? <웃음> 비 왔다고 물이 많이 흐릅니다, 여기. 오우, 예. 이렇게 해서, 썸네에 철다 삼거리. 네, 여기서 왔어요. 이렇게, 요 다리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요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요, 요로. 요로. 요로 가요. 응. 어이구, 이뻐라. 너도, 너도 살촌 나왔구나. 네. 네. 어.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가면 아까 차 있고, 산 올라도 있고, 네. 어, 등산. 네. 세천에서 올라온 있고, 이렇게 올라왔네. 이렇게 올라상하고 어. 비슷하다. 어. 예, 이리 올라가면 정상. 우리 아까 네. 올라갔던데. 네. 전망대. 그리로 네. 가는 거야. 네. 어? 이게 중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술 팔았어 응? 여기 포장치고 술을 팔았어 아, 근데 이게 쫓겨났네 아술 팔다가? 아 여기 아, 막걸리 아, 팔고 막 그랬거든 아, 지금 아, 2.1kg라고 써있잖아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서 올라간다 했던 데 있지? 예. 거기요 예. 여기 구절사 1.4kg 여기로 예. 어? 예. 가면 되는데 예. 생각해봐라 저 밑에서부터 걸 올라가면 몇 kg요? 예. 3, 3kg가 되는 거야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라 하네 근데 여기서 네. 그 중간까지 차가 올라오니까 네. 딱이지 뭐 이제 거의 능선까지 올라왔어요 어, 능선 중간다 와서 네. 요렇게 중간에 이옹달샘입니까 하여간 이런게 있어요 요렇 해서 올라가면 쭉 끝에 저 능선 능선 을올라으면 바로 뺑 돌으면 구절입니다 어디다 가요 자 여기 계단 다쳐겠죠 저 계단 끝싹 틀어 올라가면, 능선이에요, 능선. 하,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서 틀어 오면, 능선이에요. 저 앞에 올라간 두 사람 이 천일의 일행입니다 아 근데 생활이 생활내야될 텐데 뭐를 집어 좀 벌어놓은 게 있나 전망대 우리 부절사가요 부절사 실명매다 여기 올라오는데 세천봉원 아, 3.5 그러니까 4km가 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 아까, 철탑, 거기서 또 올라온 거예요. 자, 이쪽은 어디, 세종골 내려가는데, 우리, 요로, 로 올라갑니다. 저기, 여 노란 거, 우판 보이죠? 이쪽, 요로 가면은, 정상, 아, 독수리봉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는 일로 갑니다, 일로. 어 씨분 공사한다고 뭐 이런 거다 갖다 놨대야 응? 이런 거 응? 그래서 우리는 이리 갑니다 어, 똑바로요 올라가 <웃음> 너 지금 저 밑에까지 뛰어갔다 올라겠어 지금 가방 똑바로매 아이고 저것이 지갑 잃어버렸다고 놀래 내가 내가 철렁했네 왜기렇게 그냥 이 길이 여기 아래쪽 옥천 쪽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놨네요 네. 공사 관계자 차인지 모르게 하나 내려오고. 아, 다음에 이 길을 오픈하면 옥천 쪽에서 는 올라오실 것 같아요. 옥천 쪽 이렇게 요거 아, 영상 저러고도 아니 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도. 저거.. 어, 자기가 싫고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요 응. 아이고. 응. 아이 가? 아이하아이 어. 어, 어 어디서 오셨어요? 어, 퇴전서 왔어요 대단하긴 네 아니요 네, 차 타고 차 여기까지 걸고 오셨어요? 네 잘하셨네 어이, 이제 못 오실 것 같아서 지금 잘했어요 근데 여기 차 여기 길 닦고는 걸 어떻게 그러셨대요? 어? 요동네 살아요 아, 아 우리 여기 다 아, 그니까 밑에 아니, 사는데도 여기, 아무리 예. 여기 지난 예. 여기를 못 오시는 거강아요 너희네랑 젊 전무 람들로 걸어서도 여기 다 왔다는데 예. 못 왔다 그래서 어. 잘하셨어 아이고. 그래서 딸이 왔길래 휴+ 휴녀요이거아이 여기 구경도 이잘 멀어서 여기 와보고서 그지 나이 먹으면 힘들어 못와 그래서 에. 이제 여기 좀 와보고 이러고서 <웃음> 그래요 천천히 아, 이래, 올라가시고 예. 그땐 또 여기 있던 누나 차가 그냥 연락하고 네. 연락, 그래. 나도 오늘 처음 올라와서 봤어 기록까지 길닦아놓은 거. 음, 이, 한 년, 두작이 년을 닦았어요 공사하는 건이년는데코리가몇 대가 와갖 여기 2 년을 을기 닦았어. 아, 아. 저 올라오는 뭐이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이거? 여기 잠オ이잠 얼마나 2년밖에 안 됐어요 기 옥천 여기뭐 무슨 면으로 들어가요? 잠オ이면 군북면. 군북면 잠オ이천잠 아이고 어. 거기가 차가. 하도 동네 앞은 연락 부족되는 게저 알아맞아서는 왜 그게 말뭐 하는데 그 사람 저 차가 많이 가느냐잖아. 우리들은 아이 우리는 모르는데 저 산이로 다또 올라갈게. 음. 음 네. 그래. 예.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네, 예. 예. 오래 오래 사세요. 네. 네. 오래 기시는예예 네. 네. 네. 네. 예. 예. 예. 예. 예. 내내 우리들도 걸어댕겼어요. 대 걸어 오셨 예, 걸어 왔어요. 땐 삐비를 일리고 저기 저기 요렇게 돌아서 가면 이렇게 계단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 거기 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그 해달+ 해달+ 해달+ 해달+ 해 예. 자세요. 네. 아, 어쨌든 효녀세요. 네. 어 최고야 최고. 아유 어, 최고요. 네. 아유 저게 최고요. 그럼 노인네 모시고 누가 올라오려 음, 저게 야, 최고요. 차가 올오니까 오셨지. 음, 대박이네. 자 이렇게 나열를갑니다저 앞에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게 요사체. 아,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이는 게, 대웅전. 응?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갑니다. 더, 더 많이 이상하게 나와, 자꾸. 자, <웃음> 자, 저 아래, 이제, 이게, 이게, 가운데, 요게, 대웅전. 가운데, 이게, 요 사체. 요 사체. 저기 봐봐라. 이쪽이 산신각. 이쪽이 칠산각 자, 응, 응. 요게 칠산각 요게, 요게 산신각. 아, 이래요. 이렇게. 밑에. 여기서부터 요 사체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저기 정상 봉어리 밑에 이게 다바위에요 바위. 바위 밑에 이렇게 잡았어요. 절의 이름은 구절사, 구절사. 요 아래 요거 요게 해우소, 요게 해우소예요. 해우소 음. 이쪽으로 이렇게 돼요. 저기 그 옥천 옥천 내리갈때 저쪽에 저기 열로내려가요로 여기 대웅전 이렇게 됩니다 자 실시 내려갑니다 자 저기 한번 산신각 한번 땡겨 찍어볼까 어떤가 열었습니다 산신각 옆에 애출산각 땡겼을때 열었습니다 어때요? 참 좋죠? 우리 구절사 부처님들이에요 부처님들 자 보세요. 부처님, 들 부처님들 예 네. 이렇게 보십니다예 부처님이 네. 하긴 거고 아니 칠성각은 안간다고 아, 가봐 아, 저기 아, 이거 아래아 저기 있었잖아 자 칠성. 여기서 안내 이렇게 있고 열로 올라가면 칠성각이고 산신부터 갑니다 아니 어, 칠성각은 누가 계신거죠? 저기 칠성님 계신거지? 아칠 칠성. 그렇게 어. 가요 저기 옥천 칠원성군 옥천 자굴 저기 그 KTX 굴속이고 여기 가그내로인데 자, 사람 하나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트리플라 하고, 오, 오 어, 보이죠? 이거, 이거. 재미없는 사람들은 재 많은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돼요. 재 많은 사람은 여기 떨어져. 알았죠? 재 많은 사람 절대 오지 말고 죄 없는 사람만 와요. 알았죠? 클라. 자, 여기서 에본 대형전 건물. 자자자자자. 아, 아, 아, 아, 아, 아, 에고 에고 아, 아, 아, 아, 아, 고 아, 시 아, 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다리 후달리면 잘 붙잡고 와. 네. 어. 하지 말고. 야, 너잘 따라오지? 응? 네. 어? 할아버지 좋았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 아, 우리 저기 식자강 할아버지입니다. 들어가. 응, 들어가. 아, 인사하고 그렇지. 아, 자고형차례 들어갑니다. 응. 네, 올려놔. 야 올려놔. 좀잘 응. 응. 봐봐. 자, 우리 사진할 아버지께, 사진할 이렇게 가져올 재물을 준비해서 열심히 올려놓습니다. 정성스레, 뭐, 큰 재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져와서 올려놓습니다. 자, 의외로 잘라내야 되요 잘라서. <목소리도> 예? 안 돼요 이제 손눈 가지안 손으로 붙거는데. 가져온 재물이고, 초도 가져왔어요. 초 갖다 놓으면은, 여기 키실 거니까, 이렇게 놨어요. 술, 따온 안서 가져왔고, 양을 이렇게 보고, 이렇습니다. 이제 출발, 가려고 인사 마치고, 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예. 차인대 데로 가서, 철탑, 선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갈 겁니다. 잘 하고, 어, 내려갑니다. 삼성삼성 삼성 생명물. 아, 조심, 조심히 대봐, 조심히, 천천히. 성생명 천천히. 아. 왜 내려오지 말지? 어? 내, 내려오지 말지. 다시 올라가지 그랬어. 어? 그러니까 저로 저로 다시 올라가지 그랬어. 아이고.